오. 안녕! 엄청 빨리 들어오네? 어떻게 알았대 다들? 여러분! 다들 엥? 모임 뭐야 뭐야? 엥? 와 웬일이야? 뭔일이야? <웃음> 네 여러분! 안녕 깜짝 브이여러지롱 보고싶었어요 저도 보고싶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 다들 지금 알람이 울리고 막 들어오고 있겠지? 저희가 오늘 쏘아 활동 1주차를 마쳤잖아요 근데 이게 또뭐 건강 여러가지 이제 문제로 팬분들을 만나뵙지 못해가지고 무대에서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깜짝 브이앱을 켰습니다 여러분 저녁 먹었, 먹었냐고요? 저 먹었어요 오빛 먹었어요 저녁?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 큰일났어요 브이앱 자주 해줘 사랑해 브이앱 자주 할게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오늘 무대까지 다 봤어요? 말도 안돼 <웃음> 방금 먹었어요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돼요 진짜 오늘 저희 인기가요 이제 나갔잖아요 방송 근데 그소아 녹화를 저번주에 사분옥을 떴었던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인기가요가 되게 첫 무대였어요 그게 준비를 했었던게 그래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 직캠을 봤었는데 <웃음> 아 실수한 부분도 나오고 그때 되게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녹화 뜬거 이제 보면서 아, 오늘 했었더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잘할수 있었을 텐데 하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산호가랑 3번 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잉. 역시 오비밖에 없어 다 칭찬해, 주, 다 칭찬해 주네요 우리 오빛은 고마워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팬사장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릴레이 형식으로 브이앱을 할까 하는데요 <웃음> 팬사전에 한번 그러면 우리 면진이를 불러볼까요? 아유~~ <웃음> 나 간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비 오랜 만이에요 와우 이렇게 릴레이 그래서... 브이앱을 하게 되다니 정말 어... 음.. 너무 떨리네요 와.. 저번에 제가 혼자 릴레이 브이앱 했을 때 말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떨지 않고 브이앱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컴백 어떠셨나요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우리 애웅이 잘하고 있다 오 감사합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애웅이 사랑해 너도 사랑해 오, 너무 최고야. 저도 최고. <웃음> 오비드도 최고예요. <웃음> 어, 네, 이렇게 저희 팬사장에 와 있는데요. 오비트를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오랜만에 너무 신나는 거 같아요. 비로. 아, 오늘 무대 잘 보셨나요? 오, 머리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와, 뮤비에서 너무 예뻤어요. 와, 아우이 믹스한니, 하,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무대에서 엑스밖에 안했는데 조만간 곧테스터를 바꿀 예정이에요 어... 오늘 짱이야 예용 <웃음> 감사해요 <웃음> 천재야 천재 김천재 <웃음> 오마이 갓김치 <웃음> 네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유행어예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마이 갓김치 <웃음> 와우 오 땡큐 음 편사 떨어져서 슬퍼요 슬퍼 말아요 조만간 또 당첨될 수도 있고 저희 만날 시간 아직 많으니까요 수아 활동 아직 많이 남은 거 있지 않으셨죠? 저희 보러 많이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 건강 요새 너무 중요하고 건강 감기 걸리지 마시고 부산 패스 없나요? 그거는 아직 비밀이지만 있지 않을까요? 어 얼마나 할 거예요? 어 저희 오래오래 할 거예요. 저희 최대한 오백 때도 저희 너무 오랜만에 컴백한 거라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컨텐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오원이 믹스 언니 <웃음> 감사합니다. 네, 완전 터치 어 여진이가 왔네요. 저희 막내 개구리 어. <웃음> 안녕. 아 어머. 오 마이 갓 김치. 오 마이 갓 김치. 아네 oh, 안녕하세요. 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인기가요 방송을 마치고 처음 팬 사인회를 하는데요. 뭔가 되게 어 오랜만에 팬 사인회이기 때문에 많이. 떨리는데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빛때 보는 거니까 네 아, 머리 색깔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무려 탈색을 네번이나 했어요 이 머리를 하려고 제가 하지만 전 두피가 되게 건강한 편이어서 아프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새로운 모습을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 오랜만에 보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중삼 여진이가 고3이 됐어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고 흐르고 지나서 벌써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네요 오 <웃음>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저녁 먹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어... 여진이 성인 금지라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성인 금지라고 하시고 <웃음> 모든 분들이 다 저보고 성인 금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도 성인을 하기 싫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무 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아 저녁 먹었냐고요? 저희 김밥도 먹고, 어, 여기 케이터링이 있어서 샌드위치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답니다 뮤비 너무 예뻤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번에 뮤비가 또 엄청나게 예쁘게 또 나왔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 해외 로켓으로 갔다 왔는데 뮤비가 너무 예쁘고 거기 장소도 너무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감독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 수능 볼 거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수능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수학능력시험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볼수 있으면 꼭 보도록 할 겁니다 <웃음> 문석호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저희 이달의 소녀의 또 다른 아버지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문석호 감독님, 틀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희 맏언니가 오셨습니다. 다음 언니 넘기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말장 잘하죠? <웃음> 저희 오늘 이렇게 깜짝 비엣 하니까 좀 놀았죠? 몰랐죠? 안녕. 저희 오랜만에 캠프 해가지고 근데 다들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음 저희 이렇게 은방 다니면서 약간 좀더 무대도 같이 볼수 있게 하면은 좀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공간은 제 우선이니까. 그래도 다들 마스크 꼭 챙기고 숨도 많이 쉬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녁인데 밥 먹었어요? 저희 좀이따도 팬사회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랑 이번에 활동 때. 그래서 뭔가 너무 기대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마지막 팬싸일 때 아마 좀 되게 오래 지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시 소왑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 김립씨는 내일 생일이 가지고 <웃음> 그래서 진짜 이렇게 미리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생일 축하해요 <웃음> 맞아 우리 리비도 많이 생일 축하해 주시고 우리 어느 팬사회에서 재미게 놀아요 다들 많이 오겠죠? 저희 팬사회에서 재미게 놀고 내일도 리비 생일 같이 보내고 이렇게 재미게 놀아요 이번에 활동 남는 거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와따카 so <웃음> 안녕 우리 생일 생일하는 김 <웃음> 립입니다 아, 김립 <웃음> 김립입니다. 안녕 내일 생일인 김 립입니다 와 비비언니가 격하게 축하를 해줬어요 합니다 언니. 저 그것도 많이 봤거든요. 샵 와가 오가면서 막 배너랑 뭐지? 막 이런 거 축하해 주시는 거다 보고 저희 아빠도 오늘 그 청주에 카페 막 이런 거 갔다 오셔 가지고 그런 거막다 보시고 제 지인들도 막 서울에 있는 카페 그런 거다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도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하필 이제 생일이랑 스케줄이랑 엄청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진들로만 보면서 아 진짜 너무 다 예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막 LA랑 막 이런데서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데서도 막 하는구나 이러면서 LA 팬분들도 좋아하시는 거 보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이제 일주일 됐는데 어, 다들 못 보셔가지고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도 너무 아쉽거든요 이게 왜냐면 팬분들 앞에서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거랑 그냥 무대를 하는거랑 엄청 달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팬분들이 없으니까 저희는 뭔가 그냥 막 리허설 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팬분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되는게 맞는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오늘 팬사인회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생각에 지금 멤버들이 굉장히 신이 나 있어요. 댓글 소통을 해 달라고. 방구석 1렬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 아, 감사해요. 보고 싶어요, 진짜.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짜고 껴. <웃음> 이야, 아, 감사합니다. 의식 좀받아주세 네. 네. 네. 사진 잘 찍으세요. 목소랑, 네, 호쿠랑. 네. 네. 네. 아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야, 아, 네. 너무 <웃음> <야>, 무거 <너무, 웃음> 전화가, 아, <웃음> 너무 무거워요. 아, <웃음> 없다. 아, 나 진짜. 다 여러분. 네.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사진 전 알고 있었어요. 네. 아까 들었거든요. 세상 그래가지고. 아, 아, 멤버들이 아, 제 생일 때마다 이렇게 단체로 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뭐지? 사실은 내일 내일 제 생일이잖아요. 근데 내일 원래 V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못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일날에 제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 바빠가지고 대신 오늘 이렇게 브이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진짜 다들 너무 많이 생일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고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진짜 다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생일이랑 뭐 지하철 이런거랑 뭐 배너랑 뭐 이런거 진짜 카페랑 뭐 이런거 다 너무너무 고맙고 글같은것도 진짜 다 너무너무 고맙고 편지나 뭐 이런것도 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좀 이따 봐요 접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빈 안녕하세요 오. 댓글, 댓글. 올라온다 치엔소리. <웃음> 뭐야 여신이잖아요거여러여저희가저희활 <그래요. 웃음> 어, 지금 활차가지차어지벌어요벌이렇게이리빨빨지빨리지저희데저희 <웃음> 만에 컴백인 컴큼인 만큼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도 없이 너무 즐겁게 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번에 음, 오빛들을 많이 못 봐서 아쉬운데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음 <웃음> 가까이서 봐요 <웃음> 제 각도는 유지해야 돼요 네 가까이서 보고 어. 앞으로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빨리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오빛들 많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활동하면 많이 볼줄 알았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보면 좋겠어요 와 그럼 댓글 한번 읽어볼까? 댓글 수아 애들이 전줄 몰랐습니다 아 약간 이번에 노래들이 조금 그 다른 창법으로도 많이 연구하면서 불러가지고 조금 다르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러스도 있어가지고 진솔이 브루니 닮은 거 알아? 네 많이 듣고 있어요 모든 얼굴이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흠. 요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잉 체리야 네 체리사랑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프지마요 감기 조심하세요 꽁꽁 싸매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마스크 꼭 필수 아 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보셨나요? 저희 어땠어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은어 무대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365를 부르고 나서 갑자기 I'm so bad 한데 굉장히 뭔가 마음에 들었어요 음네 그쵸 그쵸 어다 봤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막 확실히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뭔가 뭐라야될지 해 썰렁하고 되게 저희도 엄청 기다렸던 무대인데 여러분들의 뭐 응원소리를 들으려고 막 엄청 준비했는데 그게 많이 앞에서 못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었는데 그쵸? 그쵸? 너무 아쉽죠? <웃음> 에이... 또 천재아이돌 1위 해야죠, 보통, 보 아, 제 텐션.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 탐탐탐! 여러분들 탐탐탐도 보셨어요? 저 탐탐탐 그때 제가 짓고 이제 이브 언니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노래 멜로디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나와가지고 저는 엄청 행복했어요. 잉 이달 소가 누구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팬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아, 저는 아예 못볼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팬 사인회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어,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에잉! 제목 너무 잘, 지어져, 잘 지었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또 나중에 뵙고 이렇게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몸조심 하셔야 돼요 안녕 <목소리> 안녕 <안요>? 잠시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정> <목소리> 나중에 봐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예요 오늘은 눈물로 젖지 않았어요 원래 맨날 대기실에서 오빈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로 머리를 적시고 무대를 했었는데 <웃음> 오늘은 팬사인회라서 오빈분들볼 생각에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아주 잘 마른 머리로 나왔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어 많은 멤버들과 스태프분들이 아나운서 같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단아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네요 여러분들 오늘 365 무대 했는데 잘 보셨나요? 저희는 이제 365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속상했는데 오늘 인기가요에서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 혜주와 요즘 사이 좋나요? 네, 혜주랑 잘 지내요 아까도 같이 립스틱 발라주고 왔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저 단발 어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말고 단발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어색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것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되게 어, 코로나가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해야 저희도 마음이 놓인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어,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여러분 내돌의 온도차 그거 보셨어요? 저희가 재밌게 되게 찍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컨텐츠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들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팬분들이 반응을 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힘이 납니다. 이제 빨리 다들 건강해져가지고 오빈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고 싶어요. 고등학생 연기 잘 어울려요. 제 꿈은 지붕 뚫고 하이킥 찍어보기. <웃음> 언니 평생 단발해주세요. 오. 셀카 왜 이렇게 잘 찍어요? 어 치워 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셀카를 왜 이렇게 잘 찍냐고요? 난중에 뵈요. 안녕! 안녕. 제가 제가 대길 찍어줄게요. 잠깐만요. 이브씨 김치 네. 한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셋 김치 아, 안녕하세요 저, 아, 저 찍으시면 안돼가지안녕하세요네 어,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예요 김지씨 안녕 안녕 와우 난중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좌우 반전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V 에 아니에요 자 지금 어느 손 들고 있게요 여러분 오비때 지금 제가 어느 손 들고 있죠? 하나 둘셋 어 좌우 반전 안되니까 다행이다. 저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어 브이앱을 제가 개인 손으로 하는 게... 오른손 들고 있다 좌우 반전 되는 거잖아요? 어? 괜찮은데 아닌데? 어 다행이다. 야 <웃음> 아니 제가 활동을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첫 주부터 이제 지금까지 막 달려왔는데 첫 주부터 오빛들이 없으니까 너무 죽겠어요. 이제 너무 응원소리도 듣고 싶고 그런데 이제 산옥을 뜰 때마다 한번 듣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응원소리가 없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괜히 혼자 무대하는 것 같고 멤버들이랑만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요. 우리도 보고 싶어, 빛카츠님 우리도 많이 보고 싶은데 음. 이거필터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이게 너무. 아우이고 너무. 아이 너무. 아이거 너무. 이고 너무. 아이아이 아이고, 너무. 아이고, 가무이고 너무. 아고이고이이 수아 니 그거 쓰니까 자꾸 끊긴대요 아이고 끊겨 죄송해요 끊기면 안돼 입을 벌려 보세요 아아 화살 맞는구나 퇴근길 10초 만나는 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무대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따가 저희는 곧 이제 팬사인 회 하잖아요 우비들 이제 손도 잡고 싶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싶고 그런데 건강이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웃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끊기는 거 양해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게 제좀안것 같아요 <웃음> 아니 우비들 멕시코는 당신을 사랑한다 We love 멕시코 too 필터 좀 빼달래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필터 빼달라고 <웃음> 알겠습니다 짠 필터 빼서 노 필터예요 지금 <웃음> 아니 밥은 먹었어요? 언니 컴백 날에 개인 스케줄 뭐였어요? 어? 응? 컴백 날? 컴백 날? 뭐 없었니 이래요? 비밀 비밀 비밀이래요. 없었어요 ह잇. Come to France We will go France 추 언니 돈머리한 번만 해주세요 Don't worry 하! 흠 응. 김지우 <아> 어깨 멋있어 가짜 어깨지만 어 진짜 어깨다 어깨 왕은 저쪽 어깨 왕이다 어깨 왕 공주 왔다 <Graduate> <monastery> 어깨완한테 제가 넘기고 네. 이제 갈게요 이따 봐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깨 자기가 자렸던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웃음> 아이 필터 뭔가요 여러분 오빈 안녕하세요 예쁘지? 잘써 저는 이것을 없애보겠습니다 어! 떻게 없애는 거지? 아! 짠! 됐어요 아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게 지금 팬사인회를 앞두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우 보고 싶었다고 다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또 특별히 들려 드릴 이야기는 어제 레전드 무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웃음> 물론 저희의 그런 춤, 노래, 뭐 비주얼 다 레전드였지만 가장 레전드는 여기 제 앞에 있는 어떤 힘센 친구에게 <웃음> 저희 머리가 아! 하고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축하드려요 으음, 사실 녹화를 몇번 했죠? 한 조금 몇번 했는데 하필 그 장면이 저희가 다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숨죽여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하필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갑자기 박수를 다들치면서 <웃음>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떡해! 이러고 했는데 다들 박수만 치고 저의 머리는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하필 해줘야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답니다 정말 저는 하지만 프로답게 아무도 안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머리에 혹난거 아니에요 혹안 났어요 <웃음> 아니 이게 만약에 제가 뭐, 뭐, 여진이한테 맞았다 이러면 다들 걱정 안 하셨을 텐데, 하필, 가장 센 올리비아 해 때문에. 그렇죠. 어, 해주 사랑해요?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웃음> <웃음> 뭐, 하시는 <웃음> <거>? <웃음> 뭐 하시는 거죠? <웃음> 뭐 하시는 거죠? <웃음> 어, 다들 제, 아, 머리, 아, 머리카락. 맞아요 제가 은색으로 또 염색을 했었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색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 은색은 금방금방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빛없는 무대는 참 썰렁하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강이죠 건강해야지 저희가 또 오래 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 열심히 봐주세요 누군가 무서운 친구가 무서운 괜찮아요. 친구가 그럼 안녕 안녕 고원TV입니다 무슨 소리야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마스크 꼭 쓰기 맞아요 여러분 드디어 등장 오. 헤이 hey, 제스처 <웃음> <웃음> 여러분 아직 일주일밖에 헤이를 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헤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웃음>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음, 언니 때문에 입덕했어요 어, 아주 좋은 음. 댓글이에요 열개더 올려주세요 <웃음> 어, 이번에 굉장히 힘든 안무여가지고 멤버들을 또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단련도 하고 했는데도 방송에서 여러 번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팬분들의 함성이 있으면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함성 소리가 없으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음. 그렇지만은 오비들이또 TV로 보고 막 이렇게 할 생각하니까 또 힘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안무 엄청 어려워 보였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소화 소화 챌린지 왜 아무도 안 하세요? <웃음> 제가 제가 올렸는데 왜 아무도 안 주세요?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웃음> 어 소화 챌린지에 대한 의견 표현이요? 네, 저는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열심히 쳤을 뿐입니다 소아 챌린지 너무 어려워요? 음. 오, 그 그렇긴 그한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금 쉽게 변형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아 챌린지 하면 덕밍아웃이에요? 아. 그렇긴 하네요. 사실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또 뭔가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긴 하죠.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됩니다 여러분. 해주 언 진짜 언니들이 오셨어요. <웃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주 언니. 반대쪽으로 조명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팔이 자. 짧은데요? 혜주 언니! 아, 혜주 언니 팔 짧다! 혜주 언니! 다 나온다, 이제. 야, 너 너무 안 나오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저희가 이렇게 네. 깜짝 브이앱을 해봤는데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네. 네. 네. 저희는 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V앱으로라도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를 저희는 곧팬 사장으로 이렇게 슝슝 갈 거고요. 몇분 남았죠? 15분, 15분 정도 남았어. 네, 팬사장에서 볼 오빛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집에 계시거나, 뭐, 버스에 계시거나, 여기저기 계신 오빛분들은 곧 만나요. 네, <웃음> 진짜 만나요. 곧 만나요. 진짜 곧 만나요. 곧 만나요. 네.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 소아 챌린지 여러분 왜안 하세요? <웃음> 아, 세요 소아 챌린지 왜안 하세요? 어렵대요. 어려워요. 아, 이제 돼. 곧 쉬운 버전이 올라온대요 여러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들 이지 버전. 너무 쉬울거예요 네. 너무 쉬워요 이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버전도 맞아. 여러분, 이달의 소녀라면 꼭 해주셔야 돼요 아, 여러분도 아, 이달의, 이달의 소녀입니다 맞아. 네 맞아요. 명심하세요 네. 저희 디테일 점검합니다 네하나나다볼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저는 네. 표정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눈빛이요 다섯가지 밖에 안봐요, 머리치 다섯가지 밖에 안봐요 그리고 그, 또, 또춤 되신 분들은 라이브도 연습해주시고좋 <웃음> 근데 이게 팬분들이 하면 덩긍아오시라고 약간 꺼려지시는아 아, 아, 여러분 그런게 어딨어요 아, 그러면 가면 아, 아, 쓰고 하요근 아, 여러분들은 팬이 아니라 가수시잖아요 네. 이달의 소녀 당신이 이달의 소녀입 당신도 또한 이달의 소녀다 이달의 소녀가 누구라고? 대단한 네. <웃음> 분 소화 챌린지 기대할게요 여기 네. 들어오신 모든 분들 올리도록 어, 올리는 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네. 모든 오비들 네.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안녕. 반성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한명씩 붙여줄까요? 쇼타 화이팅. 쇼타 화이팅. 화이팅. 쇼타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쇼타입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시다 시작다. 안녕. 안녕. さような